Amen. To your happy valley, ho, lassah. At Drake Humphreyta, ay wanga alau, asa payu, hat acau. Cezun tu ni katopik ataytay ka shellow he atu tukibang kauding. Finish your journey, no matter what. 힌코와 라뮤직 보이정네 나받힌 나해친 아이네 나 나보이는 우리 아멘 아멘 라서호 쪽에 라우사 해친 B C주와주 아트릭 김태롬 아이 왕아 아사조 파이 위 파타사조 데그레 두스와 락이 살라 아사조 시에르키하 볼펜이가 김차이나 제주비함이 떄래 일로부터 카즈나 두자나 Concluso na ka b o l l i n g story hitok, k n g t i t o t set ahin, ka t a n u m g i n k e k i p a e n t u t u ka paman g i kitang, ka s a k a t su. Katu seikahikang a, l e h i mamazing ini. k a t u p a t i n i n a b o nungang umeti suka heneng. Kaperel p a n r o k o m ka s a i i n tutung hi, katu s e k a k a n g l e z i m a m a i n g p a t i n i n abol n u n g a umeti hi, ka hen k e k i p a e katini. t 바이블 i b l e c 나 n s 레슨 b 세 l two. Night of l a w s o 폴 c a s 스 e 미니 o m e e z a n t t e n t y b o u t 24 years after his conversion. d a m a s c a s Rona k u n kum somnili kum li kum somnili nga to a n g Paul t i m i n e a s About 25 years 25 n t Kung som ni le kung a z o t h tao te rau ni figa rin la tao te na. Kung som ni le kung ngazo a testimony a sai le za ni a ping a ba n a l i Amen. Ever fresh testimony. h a ko na ka d s a d o n t Christi ni ko ki t i n a k i b u p u na i d a m n a k i a Supported by many new testimonies. Sapa to fresh le, new ki bang l o j t na. New i palace o point of time, a z o n t u n i a attack. t u n i a attack. Fresh si titin le to. Falling kum som nele kum li, kum som nele kum nga. Hit si nung a to testimony a say le. Zanio p i n t a k bang na l a i So piyte, na testimony tak na l a y a n Fresh na l a y a m So people, CBZO, e o 이 a m a TUSE, LIA GOLANGER TESTOMONY GOLANGER HIN ME t 이 s t o m o n y HOILA l l a t s n l a a k แต่ลุงเฮนาทูไอโลเลไนดำชันเกเฮชเจ็ดน่าป้าเขียนใจกี่ป่านะเดี๋ยวน่ะมีเจตสมีเอ่อคัดคานิอาลาของโคมะหอยไล่ 자, 혼자 공포서 볼, 파타, 호이라 아토, 콤 테스터머니, 아토, 혼, 어, a s s e m b l e 아버자오호 아 testament to p a t u z a h a n i e z a n z g o t e s t a m e n t to l o n g o m a z u 이, 내 이. 이. 가 g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니 프레스 이. 이. 래나난티나티 이. 이. 이. 나 a d 가 n 감 i a 라 h a magamla na lai hen cha zum naga azo na di bemgada eh keo weekend 티 g u m d a z a n e se y o n g n a z a se o n g 세 o n g Wednesday, Thursday, Katine. Alai p r o g 리트 m the program, t 1 e m o n g 이 a m Katile. Game retreat, Katitu. Tanloh. He came to d m i a 봉 e n h o b 라이 g ana kipaana lai danu, a 아이 아 e m che 아 a laa l 아 a 할 o i p 아아 a deo katina ai aze tsukum nile a kenu 아 a k c e l 아아 n a halana yu tsukuk. h e 이 i 호 e h o zai h o 기 o n g a n maosata ukebunga te hobongan oban a d e 이 a kundi le ke nungai cu cezu keho keho keci cu nala iosi hobongan zia cu iosi hobongan dan cu nala k i 자증 꿈니레깨 누가 에고 우박, 하루 딱 입었다, 300시 형네 찍라아2지용 음주 음따로 아까이니 저것이 이수내 까이수 게이나, 저것 까나이 도래 두양가세놈 집이야, 도수가 이두비위이다엔기형저니디아이도수 집이다, 도아담소이 k w s future nah, corporate h e a 이 d d r e s s in cholam k a kinmo n g amao s d i o mo g a k h i l a k s i t i o l i y p e r s o n a i z e i i i t i a e here o history the, one of the most One of the most p a u n t e remarkable u-turns in history one of the most important turning points in history h e i n y m c h t h A whole chillers of Gunna Nalo, I want us to kind hole hole, hole, h o l a d pinta, mama, singing. Hoyta, ball Pendigo sa mi kuya p i pei ta mi s a n t o n pi te tusina mi pei ta i w a n a s o l k i t y pai pei t malala a lunghang ce a l u n g h a n ce e a d e hon pilat a n a a a h e i pei m t i le h i ce i p a a i s p a kaya tei ka mi p i t apui c a y ko s o u n g 이자투미아빈타 m i a p i n t a t a m p 디 l 스 l u n g h a n c <�ọc�> 상아 lunghancik tane p e n 라 i k o s ni sangtum pingthom t e y o sangap 자주 나사다 파가이 호봉 쌉차나 제 호봉 수고이 아이 아이이바바가주이이멘바 제 왕이 개 h e keila 이 a p a n g z o n g le keila ngatinam leke hetso ok. Alele a lekasung 와 h 미 n 시아 공아이 e 이 i n mitasi akongai pue d i w 부 n a Mitasi a k o n g d i n g 수 t i mm. l 고 t i l s u m mm. 인 i t t 내 e 아 go, s u m 이 a n t 베 t e g 와 pang l 미 n 촌데케 e atong, n a c i e r p a k is i n a p a Kailama 마 a n g d i n g e So, n a n a a i l a m a p a n g d i n h e t s o i d a m a s k a hua ta s a a t e m a n d i a tulaiti da w a r n o y a c h i u w a r b o l a n a n g s 내 o n t even say, 울 o l 다 s o 나폴 sold, sold, sold, sold, sold, sold, sold, sold, s 아마아 s 로 l 아 sold, sold, s o l 나종기 l d 징이 l He said, the mask on a h e people, so, so, i b o l a lang i n h i did look like it, e p o l a lang i t a n sa na. a o chula, Kijin mama, Amami na kikog s o Amami na. Koy matangay, koy k i a y k i a y i y a k i a y i y a y Kiyay, kiyay, kiyay, kiyay. k i a y a y i a y k